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냐니가 어, 아프리카 TV 매니저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모바일 아프리카 TV 앱으로만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채팅매니저와 방송매니저는 참고로 팬클럽이 가입된 분들만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먼저 프로필 사진 동그라미 이 작은 것을 클릭하고 여기서 홈 있죠. 집 모양 이거를 누르고 여기서 자기의 닉네임 있잖아. 설정하는 닉네임 옆에 이렇게 니니바퀴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 여기다가 채팅 매니저 관리 있죠. 여기다가 방제퇴장, 블랙리스트 등록, 그리고 벙어리. 라고 해서 지정 기간 동안 테스트를 못 치게 하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방송국 매니저 관리 같은 경우는요.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그리고 게시물 삭제나 이동, 공지를 할수 있는 권한이 보여져요 해킹방 매니저를 관리하는 이 매니저를 주목 한바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제가 아이디를 검색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했으니까 여기서 추가를 누르면 채팅 매니저로 임명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갔다가 다시 채팅 매니저 가면은 제가 등록한 매니저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니저를 만약에 내가 매니저를 해임하기 원한다면 여기서 해임을 눌러서 여기 메시지에 보면 땡땡땡님을 채팅 매니저에게 해임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매니저가 해임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폰으로도 아프리카 TV 매니저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방송국 매니저도 똑같이 여기다가 추가를 한... 어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또 검색을 하면 또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공지를 누르면 공지 할수 있는 권한이 부어집니다. 만약에 공지 이거 등을 활성하지 않으면은 공지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 방송국 매니저도 똑같이 해임을 하 뭐냐라는 말을 누르면은 하겠다고 하면은 해임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